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IGS 또는 IGES 파일로 내보내게 할때 원점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리드웍스나 NXN에 있는데 카티아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더 이제 깔끔하고 참신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동강을 찍어서 유튜브 유저분들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회사하고 협력 관계로 많이 작업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쪽에서 원본 데이터를 보내줄 때 소스 파일을 보내주진 않죠. 트리 구조가 다 살아있는 파일을 보내주진 않습니다. 보통 IGS라든지 스텝 파일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카티아에서 작업하고 그 A라는 회사한테 보낼 때는 다시 IGS나 스텝 파일로 변환해서 많이 보내주게 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보안상 이유라든지 뭐죠. 기술, 노하우의 어떤 노출의 위험 때문에 소스 파일은 잘 보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옵션이죠. 툴의 옵션에서 혹시나 그런 옵션이 있을까? 컴패티빌리티 있죠? 호환성에 가셔가지고 IGS 항목을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타입으로 내보낼 거냐 뭐 그런 최적화와 관련된 항목은 있지만 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죠. 단위 음, 설정도 할수 있는데 원점을 재설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번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죠. 열어보죠. 자 그분이 이건 그냥 한가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점을 한번 보죠 실제 원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이 좌표계는 원래 없는 겁니다 자 지워버리죠 자 원점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보내준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보낼 때는 다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보내기 보다는 이 형상상의 이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 해서 내보내고 싶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 방법이 없느냐 찾아봐야겠죠. 당연히 옵션에 없으니까 좀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처럼 원점과 다른 위치에 모델링하는 원본 단품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원점으로 이제 3월 좌표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빈 단품을 하나 만들고 그거하고 이 좌표계랑 메이트 컨straint 구속 조건을 그런 다음에 이셈블릭 파일 자체를 .is g 파일로 저장해 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건 제가 찾은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름 대로 좀더 깔끔하고 상큼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좌표계를 만들어 있죠. 툴스툴바에 보시면 이 좌표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일단 원점에 하나 만들어 보죠. 원점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저는 요점에, 요 점에, 요 선의 요 중간점, 미들 포인트에다가 좌표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고요. 스탠다드 방식으로 하죠. 원점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미들 포인트. 요 선의 미들 포인트 잡죠. X축 있죠. 라인을 그리죠. 자, 그래서, 어, 서피스의 노멀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피스는 얘 잡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미들 포인트. 이 선에 미들포인트 잡죠. 자, 그럼 이렇게 가상의 선이 하나 생성되죠. 이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X축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반대로 하죠. 자, Y축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로 이렇게 할까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라인, 커브에 탄젠트 하겠습니다. 커브는 이 선을 잡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미들포인트 하셔가지고, 이 선에 미들 포인트 이렇게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축 Y축이 결정이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표기 하나 생성됐죠 4번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공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이 자, 상태로요 일단 c t r l S, 세이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hile new, 새로운 프로덕트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창을 두 개로 띄우죠. 그런 다음에 이 프로덕트에서 요빈 단품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파트 찍고요. 요거 세트 자체로 저장을 하죠. save management, 일단 프로덕트 제가 관리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propagate 하셔가지고 단품도 파트 1도 같은 위치에 저장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단품을 이쪽에 끌어오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그냥 드래그 하셔도 이쪽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을 한번 확대하고 전체로 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원점 일치된 상태로 오는 겁니다 첫번째 단품의 원점 한번 볼까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두번째 제가 끌고 온 단품의 원점도 당연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가 가져온 이거 면은 숨겨버리겠습니다 하이 되버리고요 그러면 축도 원래 하나의 요거는 숨겨버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누구거죠? 요거는 요거죠 파트 1입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요 메이트 거시기 바랍니다 일치하겠습니다 요거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자보셔가지고 요면이랑 이면이랑 오케이 그 다음에 이면이랑 이 면이랑,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면이랑, 이 면이랑, 오케이. 하고, 업데이트 하면, 딱,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랑선 결국 어디냐면, 이 단품, 첫 번째 파트의 원점하고 들어온 겁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어셈블, 어, 단품으로 쭉 구성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단품화 시킬 때는, 툴에, generate, c a p a r t From Product 이걸 쓰시죠. 근데 이걸 쓰시면 안됩니다. 이걸 쓰면 왜 안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찍겠습니다. OK 눌러보죠. 이렇게 하면 원점이 변경된 새로운 단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원점이 어디 用过吗这个词用过吗这个词用过이这个词이过버린 거예요. 원점은 변경이 일吗这个词用过吗这个词用 색깔이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색깔이 보통 이제 어 색깔 단위로 해서 면을 많이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개별 면에다가 색깔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냥 색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save 해 s 하셔가지고 뭐로요? 예, 이 s 파일로 내보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색깔이 문제죠, 색깔이.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 이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일단 원본이니까 Save Management 기능으로 한번더 저장을 해줘야겠죠. Save 하시고 OK.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바로 이 상태에서 Save 셔하시고 Step 파일, 어, 이즈 스파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러면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저장하죠. 그러면 이제 쭉 저장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요 창은 닫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창다 닫겠습니다. 자, 오픈해보죠. 요 IGS, 지금 저장한 겁니다. 열어보죠. 자, 면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색깔도 따라오고 원점도 밖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원점을 평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 있죠. 이런 부 분들은 하이드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뭐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만좀더 이제 참신하고 깔끔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쵸? 옵션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어, IJS 파일로 내보내면서 원점을 딱한 가지 뭐 그렇죠? 한 옵션 하나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프로, 프로덕트로 되어 있다 가지고 어셈블리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프로퍼티에서 이름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면 하나의 단보 파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이 GS 같은 경우도 다 프로퍼티에서 이름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그거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색깔 따라오면서 원점도 변경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